자, 주번 누구냐? 전두요 아, 재형이냐? 예. 선생님, 모닝커피 한잔 뽑아라. 예. <웃음> 선생님, 동전 주세요. 동전은 왜? 커피 뽑으려고요. 커피를 왜 뽑아? 수업 시간에! 졸려서요. 들어가, 안 졸려서! 어, 눈이 침침하네? 왜 그래? 갑자기 졸리냐? 정신 차려! 어? 근데 아까 커피 뽑으러 간 녀석은 왜안 오는 거야? 아니, 제가 찾아볼까요 아리야 안 좋은 녀석아 누가 갔냐? 몰라 아. 자 오늘 체변 검사하는 날이다 네 예. 갖고 왔지? 예. 그래. 갖고 왔어? 어 줘봐 와난 변비 때문에 못 갖고 왔어 내가 장이 좋아 음, 한현미 예. 공투네안 갖고 왔는데요? 이 녀석이 올라가서 들어 아자이제공투 선생님 저는 화장실도 안 갔는데 돼있어요! 안방에서 그랬나? 너생신시냐이 녀석아? 어? 올라가서 손들어! 아나 이가! 이대형 네? 어디가? 커피 뽑으러 가는데요? 안 갔어? 예! 빨리 갔다 예. 선생님 동전 주세요! 동전은, 동전은 왜이 녀석아? 커피 뽑으려 거? 커피를 왜 뽑아 수없이 하네! 졸려서요 들어가! 안기동리이 아. 녀석아! 어 침침하네? 넌왜 이러고 있어 손 내려! 침침하네. 이상하게 편안하네? 난 침침해! 그러니까! 어? 이 형님, 이 녀석도 정신 못 차릴 거야. 어?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. 아, 이 녀석들이냐? 아, 아이고 선생, 님 선생 안녕하세요. 아, 누구세요? 재영이의 아비들이네 아, 아버님 예. 오셨어요? 어떻게 오셨어요? 동전 갖고 왔는데. <웃음> 동전은 내가 보셨어요? 커피 뽑으려고요 아, 예. 예. 자, 우리 채변검사입이다저 선생님, 아까 채 변검사 하셨어요. 검사를 언제 했다고 그이 그래, 녀석들아? 했어요. 이 녀석들이 됐어요. 올라와서 들어. 아, 아 나, 나, 나 진짜. 너또 커피 뽑으러 가는 길이지그치지 어, 네? 이 동전 가져가야지, 이 녀석아. 아, 동전. 이제야. 너 어디 가? 커피 뽑으러 가는데요? 커피를 왜 뽑으러 가? 수업 시간에이 녀석아 녀석아 들어가 안줘 정지하려. 어, 어 침튀 잠깐! 이 장면을 꾸에서본거 같아. 어, 나도. 먹어. 어, 나도 거고 먹어. 어. 먹어야 돼. 어우넌왜 이러고 있어, 이 녀석아? 손 내려. 이 녀석들이 그냥 이상하게 편안하네. 난 침침해. 그러니까. 어? 이 안하네. <웃음> 선생님 안녕하세요? 누구세요? 재용이애비 되는 사람. 아 예, 아버지 오셨어요? 예 어떻게 줬어요 커피 뽑아왔는데 <웃음> 커피를 왜뽑아오대어졸려서요나 <뿌려오셨어요? 웃음> 나 침침해 아빠 나도 침침해 세수하 예. 내가 등록해줄게 야. 아, 가자 이래요 네? 어디가 커피 뽑으러 왔는데 커피를 왜 뽑아? 졸려서요아 그럼 네가이 동전을 써 왜? 네. 나만봐 아, 어? 변비가 해결됐어 잘 됐네 네. 남의 동전을 왜 가져가 이 자식아 넌왜 이러고 있어 내려와 이상하게 편하네요 난 침침해 그러니까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같아! 어?